안녕하세요. 요가, 건강, 힐링에 대한 팁을 드리는 민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오랜만에 편집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스마트폰을 잡고 생활하시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변형된 부분이 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거북목, 일자목 그리고 구분 등을 위한 요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먼저 자리에 누워볼게요. 네, 이렇게 두 다리 편안하게 놓고 누웠습니다. 네, 천천히 두 다리를 안으로 모아볼게요. 잠시 숨내쉬니다 이 전체적인 목과 등, 어깨의 힘을 조금 더뺄수 있도록 잠시 양쪽 견갑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네, 어깨가 많이 들려있을수록 거북목과 등이 굽은 것이 조금 더 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왼발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 위에 나와볼게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봅니다. 내쉬면서 배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왼쪽 골반을 오른쪽으로 멀리 시선은 뒤에 있는 왼손을 바라봅니다. 들이마시면서 허리와 골반 다시 돌아,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골반 오른쪽으로요. 이제 오른손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대로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할때 시선을 뒤에 손을 바라보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들이마시면서 왼쪽의 옆구리를 천천히 넓혀주세요. 왼쪽의 옆구리를 부드럽게 넓히게 되면 어깨 그리고 등에 긴장이 풀리면서 목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내쉬면서 배를 천천히 안으로 보내주세요. 들이마시니다 왼쪽의 갈비뼈 사이사이 옆구리를 조금 더 넓혀봅니다.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천천히 되돌아와 볼게요. 네, 왼쪽 발을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잠시 그대로 왼쪽 허리와 등 옆구리가 조금 더펴진 상태에서 그 자세를 느끼면서 숨 한번 고릅니다. 네, 왼쪽 다리를 펴 볼게요. 특히 이 목과 어깨에 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일상생활에서 한 자세를 오래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의 긴장감,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할때 너무 빠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갔다 왔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신경계를 안정화 시키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크게 들이마셔 볼게요.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천천히 오른쪽 골반을 왼쪽을 향해서 돌려주시고요. 시선은 뒤에 손을 바라봅니다. 목뼈, 등뼈, 그리고 허리뼈까지 전체적인 척추를 크게 비틀기 하는 형태가 됩니다. 들이마시면서 되돌아옵니다. 동작은 빠르게 하지 않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천천히 몸통을 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세를 잠시 유지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왼손을요, 오른쪽 무릎 위에 놓으시고요, 호흡해볼게요. 이오른쪽의 옆구리 사이사이 공간을 들이마시면서 이 갈비뼈 사이사이 여기에 다 근육들이 있거든요. 들이마시면서 이 갈비뼈 사이사이 공간을 살짝 넓혀보세요. 호흡으로 넓힐 때는 몸통 안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넓혀지게 됩니다. 내쉴 때 배를 안으로 보내요 크게 들이마시면서 오른쪽의 옆구리 공간을 모두 안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넓혀주세요. 내쉬면서 아랫배와 밑배 천천히 안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다시 들이마시면서 되돌아볼게요. 오른발 내려주시고요. 오른쪽에 허리등 옆구리 공간이 충분히 부드럽게 스트레칭된 상태를 느끼면서 호흡합니다. 이제 오른 다리 아래로 내려볼게요. 네, 지금 이 자세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호흡을 두번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등이 많이 뻣뻣하시고요. 옆구리가 굳어있는 분들은 네번이나 여섯 번 여덟 번의 호흡을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 현자세를 해서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을 이렇게 뒤로 해놓으시고요. 아래 뒤로 가져간 골반을 잡아주시고요. 들이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천천히 골반쪽을 충분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현자세를 충분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다리를 뒤로 뻗어 볼게요. 네, 다리를 뒤로 뻗는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매트에서 세로로 앉으시고요. 그대로 상체만 이렇게 뒤로 젖혀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다리를 뒤로 뻗어고요. 천천히 이 앞쪽에 쇄골이 있죠? 쇄골과 가슴의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세로로 기다란 흉골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천천히 위를 향해서 이렇게 내 가슴이 천장 방향을 향해서 위로 4 5도 향해서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들이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나있던 목의 공간, 머리도 천천히 뒤를 향해서 다시 이동해 볼게요. 이 앞면을 들어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위를 향해 바라봅니다. 그때 시선은 위로 바라보시고요. 턱을 내밀지 않도록 턱을 약간 안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머리를 살짝 뒤로 보내줍니다.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크게 호흡해 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안내요 어깨에 긴장이 되는 거분 손을 이렇게 내려서 바닥을 짚으셔도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고요. 그대로 네, 정면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때 긴장이 이 앞쪽에 목에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자세위 해서 허리 쪽이 좀 이렇게 젖혀질 때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거북목과 굽은 등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요 일자 허리 그리고 뒤로 완전히 밀려서 뒤로 구부정해지는 허리 라인까지도 반대 동작으로 척추의 공간을 다시 한번 뒤로 밀려서 구부정한 부분을 앞쪽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허리에 너무 통증이 있으시면 이렇게 뒤 다리를 그냥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자세에서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쭉 들어 올려서 천장 방향 위를 향해서 45도를 향해 주시고요. 가슴 활짝 열어서 들이쉬고요. 네, 위를 보이죠. 네, 여기 당긴 느낌들이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내쉬면서 이렇게 정면 바라보시고요. 네, 혈압이 많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다리를 최대한 편안한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45도까지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요. 처음에 하실 때 15도까지만 약하게 들어주세요. 들이마십니다. 가능하신 분은요. 이 아래쪽에 제일 밑에 있는 가죽뼈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오면서 조금 더 뒤쪽에 등에서 충분히 등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약간 뒤로 젖혀지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더 효과적인 내쉬면서 정면을 내쉬고 이때 머리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지 않도록 턱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뒤통수가 어깨 등하고 같은 선까지올수 있도록 약간 의식적으로 머리를 뒤로 보내주세요. 네, 먼저 이렇게 현자세에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골반을 충분히 이렇게 고관절을 움직여주시고요. 네, 이제 뒤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부분이은요 뒤로 뻗어주시고요. 네. 네. 지금 이 동작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 있죠? 그냥 이렇게 무릎을 굽히셔서 현자세에서 상체, 네. 가슴, 등 들어올리시고요. 이렇게 목을 쭉 앞면을 펴서 위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올라가자마게 한번 내려주세요. 내쉬면서 정면 바라보시고요. 다리를 뒤로 뻗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면 뻗은 상태에서 손을 다리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시고요. 들이마십니다 네, 가슴을 천천히 이렇게 천장 방향으로 45도 위를 향해서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목도 가볍게 위를 향해서 젖혔습니다. 내쉬면서 정면 바라보시고요. 네, 목에 긴장감이 많은 분들은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젖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동작을 천천히 처음에는 범위를 좁혀주세요. 이 뒤쪽에, 목에 많은 긴장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 이앞쪽에 목까지 같이 전체적인 목이 띠를 두른 듯이 아주 딱딱해져 있거든요. 이때는 어깨를 먼저 내려주시고요. 목을 그냥 길게 위로 뻗고 살짝만 위를 향해 바라보는 정도만 해주세요. 네, 내쉬면서 천천히 정면을 향해 줍니다. 이때 턱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뒤통수가 이렇게 등 어깨 라인 쪽으로 머리가더 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이제 뒤에 다리 무릎 굽혀주시고요. 엉덩이 내려놓습니다. 네, 아주 잘 해주셨고요. 목 그리고 어깨 주변에 목 주변의 근육들은 부드럽게 서서히 릴렉스할 필요가 있거든요. 세 번째 동작 해보겠습니다. 발등 허벅지를 바닥 쪽에 내려놓으시고요. 양손을 가슴 옆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안으로 모아주시고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힘껏 눌러줍니다. 내 양쪽 어깨를 이렇게 팔꿈치 방향으로 내려주세요. 네, 이 움직임을 하지 않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팔을, 팔꿈치를 을팔 펴면서 어깨가 밀려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 형태가 되지 않도록 어깨를 먼저 잘 내려주세요. 견갑골을 내리는 움직임을 먼저 하시고요. 손바닥과 손가락을 깊이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계속 이 쇄골 아래쪽에 가슴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요. 뒤에 이 등뼈 부분도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어깨 한번더 내려주시고요. 잠시 숨 내쉽니다. 이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목의 안면을 길게 들어오면서 위를 향해 바라보겠니다 그대로 위를 바라본 상태에서 호흡 세번 하겠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네, 잠시 이마 바닥에 대시고요. 다시 한번 손바닥을 아래로 힘껏 눌러주세요. 손가락 끝에 지문도 바닥으로 누릅니다. 어깨 팔꿈치 그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가슴을 지금 이렇게 들게 되죠? 천천히 어깨는 더 내리고 등뼈는 위를 향해서 길게 들어올려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엉덩이 근육 가볍게 조여주시면 허리 쪽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이제 들이쉬면서 천천히 앞쪽의 목을 길게 위를 향 목뼈가 뒤로 다시 젖혀지면서 일자 거북목으로 변형되어 있던 목의 척추의 실자 거북 목구부정한 등의 공간이 다시 원인치로 되돌아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쉬면서 아래로 옵니다. 들이마시면서 올라오시고요. 복부 당겨서 엉덩이 뒤로 가져갑니다. 숨, 무릎 쪽으로 조금 가까이 턱을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이마 바닥에 다시 숨고 있니다 계속 무릎 쪽으로 가져오시고 숨이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목과 어깨의 변형이 되는 자세들을 어쩔 수 없이 일사생활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사용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목이 앞으로 나가게 되죠 편안하게 목과 어깨가 네, 잘 제작에 있게 되면요 우리의 머리 쪽에 혈액순환도 훨씬 활발해지면서 머리가 더 가벼워지고 또 좋은 생각을 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자주 이 동작 해주시고요.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추천 영상 보시려면 이쪽을 누르시고 아래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참,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최신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